방금 새소리 들리지 않았어? 이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와 옛날 감성 지린다. 바람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들 예상했을 겁니다. 2019년에 이런 그래픽으로 출시를 해도 욕을 먹지 않는 비브라늄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바람의 나라라는 IP죠. 근데 깨졌어. 방패도 깨지고 추억도 깨지고 이번에 리뷰할 게임은 완벽하게 현대적으로 재구성된 양산 게임 스킨의 이름은 바람의 나라 연 CBT입니다. 사실 사전예약으로 CBT 참가를 모집했었는데 그냥 전부에게 공개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첫날 홈페이지에서 APK 파일로 배포를 하더니 결국 앱스토어에 올려버리는 패기를 보여줬네요. 사전예약은 왜 받은 거냐? 원작은 1996년 오픈한 게임이기 때문에 어쩌면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죽으면 성황당에 가서 살려주세요를 살아나게 되면 감사합니다를 쓰도록 해서 그 시절 유저들에게 감사하다는 것이 뭔지를 알려준 게임이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이만큼 많이 흘러버렸네요. 아재같은 세월 타령 때려치우고 게임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현대의 개인주의 성향 그리고 모바일 플랫폼의 한계에 맞춰서 파티플레이 의존도를 낮추고 혼자서도 게임을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바람의 나라에서 했던 파티플레이를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약간은 실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력 스킬을 사용할 때 체력 및 마력의 일정량을 퍼센테이지로 사용하게 되는데 약간은 특이한 시스템이죠. CBT라서 그런지 사용량 및 데미지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추후에 조절될 걸로 보이네요. 아직은 CBT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고 영상을 보시면 될 듯합니다. 먼저 단점부터 가겠습니다. 일단 구 바람의 나라에서 경험치를 모아서 체력, 마력을 살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전투력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전투력, 이제는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치가 떨리네요. 기존에 체력 마력을 구입하는 시스템이 뒤로 갈수록 고여버린다는 문제점 때문에 대대적인 개편을 하긴 했었죠. 근데 바람의 나라를 기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전의 바람의 나라를 기억하고 있을텐데 지루합니다. 어디가서 몸몇 마리 잡고 와라라는 퀘스트는 안 봐도 뻔하죠. 퀘스트 위주로 게임을 풀어나갈 거라면 퀘스트만으로 충분히 성장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패한 난이도 조절과 쓸모없는 퀘스트가 노잼을 유발합니다. 혼자서 좀 하다가 딱 때려치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차라리 아예 메인 퀘스트를 배제하고 자유롭게 키운다면 조금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제하기가 좀 그렇다면 지겨운 퀘스트는 간소화시키고 경험치 획득량을 늘려주던가요. 의미 없는 반복의 끝은 결국 노잼이죠. 현재 CBT에서도 의미 없는 메인 퀘스트를 안하고 사냥하는 게 훨씬 레고이더 빠릅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이긴 한데 유저가 자유롭게 게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너무 옛날 감성인가요? 다소 어렵겠죠? 복잡하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게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겠죠 이어서 가이드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 급격하게 높아지는 난이도로 인해 많은 분들이 때려칠 것 같네요 점진적으로 상승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훅 세지거든요 여지껏 자동으로 메인 퀘스트만 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때 들 수밖에 없는 생각 아 이걸 하라고 만들어놓은 거야? 현질하라는 얘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파티 사냥이나 아이템 구매 등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가이드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내 캐릭터. 우리 동네 관종도 아니고 이몹 쳤다 저몹 쳤다 온갖 어그로는 다 끌어모으고 다닙니다. 이 부분은 명백한 버그니까 고쳐지겠죠? 쓸모없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옛 추억을 되살리는 건 좋았는데 현대에 맞게 개편을 할 거라면 쓸모없는 것들은 아예 빼버리는 게 어땠을까 싶네요. 함정 카드 발동을 위해 놔둔 건가요? 그게 아니면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냥을 통한 잡템 수급 및 잡템의 가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절한 밸런싱을 통해서 맞추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만 만약에 추후에 나올 과금 상품을 감안한 세팅이 이 정도라면 넥슨은 진짜 돈 먹는 걸로는 천재네요. 강화, 각성, 각인 등이 있는데 일단 과금 상품이 없는 현재 상태에서는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확률 같은 경우는 뭐 뚫으면 되겠죠. 그 와중에 최적화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채팅창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갤럭시 S10 기준으로 렉이 하나도 없다. 똥폰 쓰지 말고 바꿔라. 네 저는 갤럭시 S8이라는 똥폰을 쓰고 있는데 이 그래픽 가지고 발열 및 렉이 생긴다. 말해 뭐합니까? NXC의 김정주 대표나 XL게임즈의 송재경 대표가 와서 한번 해봐야 되지 싶네요. 형 지금 달빛 조각사나 제작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가장 큰 문제는 컨텐츠의 소모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클베 오픈 3일 만에 용무기라니요 과금 없이 이 정도면 과금 추가되면 정말 볼만하겠네요. 뭐한 달이면 7차 승급까지 나오겠어요. 음 빠르게 빨아먹겠다는 생각일까요? 이 게임이 보여준 과금의 뼈대는 정말 용갈이 통뼈입니다. 다음은 장점입니다. 물론 넥슨이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많지는 않겠죠. 하지만 아직 CBT라 개선의 가능성이 있기는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라 것은 넥슨의 랜덤박스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추억팔이 넥슨임에도 불구하고 게임 자체는 할만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가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CBT라 캐시샵이 없더라고요. 캐시샵이 오픈된다면 게임의 평가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그래픽의이 최적화 상태로 갓게임이 되기는 힘들겠죠. 게임 자체는 에 이미 과거의 게임성을 증명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다듬으면 그래도 조금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은 많겠죠. 그건 제작사에서 고민해볼 문제고요. 자 이번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변신환수, 각성, 기연, 강화 등돈될 만한 건다 보여줬다 당신의 선택은? 어쩌면 캐치샵이 없던 CBT 때가 가장 재미있었다라고 기록될지도 모르는 바람의 나라 연이었습니다 어? 방금 새소리 들리지 않았어? 이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야야 빨리 도망쳐 그거 돈미새야 그새 이름 넥슨이란 말이야